그렇때문에 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전차로 음, 음. 때까지 여자들 음. 안 때리는 음. 세상에서 음. 살고 싶다 한 남성이 뒤에서 여성을 붙잡고 끌어당깁니다. 비명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황급히 뛰어오고 등을 제지하고 나서야 여성은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람 자기로 소리 들려서 저를 연구해서 딱 뛰어왔죠. 여자가 살려야겠다. 오늘 어. 느낌으로 그냥 사진이랑 같이 이렇게 연기까지 왔어요. 여기는 아무도 없고 어. 그때서 이제 사람 여자가 사람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가 들리더라. 그리고 끊고서 말 이렇게 들어가. 어, 뜯어버리고 여자는 이제 도망가. 어. 고 얼마나 놀랬을까요 그거 끌래? 사람 아이콘 말하면서 나의 발을 같이 안녕하세요 다우트 팀입니다. 먼저 이름이랑 이제. 어디서 왔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실 수 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린입니다. 토키 사람인데요. 할리에서 왔어요. 어킹언니. 회장님. 소리. 주영이님. 저도 뉴스를 보데 깜짝 놀란 게 이제 되게 어려움에 처한 시민분이 있었는데 아하는 응. 분들도 많이 보시고. 네. 어. 응, 음, 음. 맞아요. 지금. 진짜 보세요. 회장님. <웃음> 카메라 욕심히좀 <웃음> <있으면> 있으세요. <웃음> 네, 괜찮아, 좋아. 괜찮아, 나와도 돼요, 나와도 음. 괜찮아. 어, 상황 설명을 음. 조금 음. 간략히 네. 해줄 수 있어 혹시? 네, 갑자기 뭐 살려주세요 아니, 이렇게 이런 소리 들었거든요. 실체한 사람들 많아서 아 아니야, 별거 네, 아니겠지. 어. 네, 사원님이 저쪽으로 갔어요주 주명이 음. 이렇게 파다에서아어졌었어요 어. 이쪽이지? 네. 아 진짜 모르겠다. 어. 아니 어떻게 들었어 소리를? 아니, 저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어. 고생하고 다, 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와서 어. 이제 살려주세요, 이거 한 거예요 아, 어, 여기가 싸는데? 어, 어 여기서, 딱 여기서 어, 그래서 여기까지 구하러 온 거구나 네. 진짜 고생했다 네, 고마워요 <웃음> 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달려, 달려간 거예요? 가려갔는데 어, 머리카락 많이 빠졌었어요 <웃음> 얌전, 얌전, 그 정도로? 네네. 손가락 다 이렇게 피나고 오 음. 음. 다리도 좀 다쳤는 것 같아요 신발도 그때 사장님이 경찰 전화 했는데 그거 틀어서 갑자기 도만 음. 가려고요. 그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웃음> 아 그래서 CCTV에서 이쪽 영상을 네네. 뭐, 그러니까 달려가는 게 찍혔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시리니가 가서 도와주지 않으면은 그 여성이 분 진짜 위험할 수도 있는 그렇네요. 상황이었잖아요. 진짜. 근데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 네. 되게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네. 가서 이렇게 겁도 없이 네. 가서 도와준 이유가 뭐예요? 그 요즘에 세상에 요즘에 여자들 남자들테좀 힘들었잖아요. 그장력이라 뭐. 남자. 어, 네네네네 그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현찰 음... 호때까지 정말 대단 <웃음> 대단한 것 같아요. 내, 내 생각은 이거 다들 해야 될 일이니까. 아 당연히. 오키까지 이투 이투도. 뭐 진짜 기대 음... 안 했어요 사실. 터키 하면은 또 되게 형제의 나라 네, 이런 걸또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한국에는 어떻게 오게 됐어요? 오늘 관심이 좀 많아서 여자생각, 드라마, 음. 히스테리카스. 아 어, 가족들은 어디? 가족 터키로 인사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터키로. 부모님들 보고 싶고 막그렇지 않아요? 너무 음, 보고 있으면? 싶은데. 아. 그럼 지금은 어떤 일 하고 있어? 지금은 식당에서 이렇게 아 서빙하는데 아 아침에도 음. 하나 있어. 그럼 일을 두 개라는 거야? 응. 그럼 잠은 언제 잔지? <웃음> <웃음> <웃음> 집 가서 자는 거요즘에 잤지만. 열심히 다 진짜. 뭐슬림이라던가 응, 네. 외국인들 네. 경계를 하거나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쵸. 이렇게 곳곳 사회 곳곳에서 이렇게 우리를 돕고 더불어 산다는 게 같은 사람이잖아요. 네. 우리 시린이가 그 시민을 도와준 어, 것도, 그 그래. 것도, 같은 그래. 응. 사람이기 <웃음> 때문에 근데... 터키 사람들은 이렇게 남들을 잘 돕는데 <웃음> 우리 우리 원래 이렇게 키웠어요. <웃음> 맞아. 터키는 저도 가봤는데 터키 분들은 진짜 터키 분들 너무 친절하고 너무 용감하고 뭔가 나쁜 부리가 있으면은 항상 도와 앞장서서 그래가. 싸우고 그러니까 우리 전쟁 났을 때도 음. 아일라 영화 보면은 어. 저도 한국 사람을 대표해서 너무 터키 분들한테도 감사하고 응. 시린이한테도 너무 감사하고 사람들이 진짜 많이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어. 이거를 <웃음> 그 마지막으로 혹시 좀 하고 싶은 얘기 같은 거 있어요? 어, 여자들 음. 안 때리는 세상에서 <웃음> 살고 싶다 <웃음> 음. <웃음> 이런. 아,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저도 무슬림이고 시린도 무슬림이고 약간 무슬림들이 네. 여자를 조금 억압한다 네, 네, 네. 그런 시선이 조금 있잖아요. 뭐 근데 실제로는 어 그렇지 않잖아요. 네. 이거는 우리가 종교나 뭐 인종이나 이런 걸 나라나 이런 거다 떠나가지고 음, 다 같이 그렇게 좀 바뀌고 여자들의 인, 좀 이런 권리나 인권도 많이 높아지고 좀 안전한 음. 그런 나라가 됐으면 네.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해 <웃음> 앞으로 뭐 계획이나 이런 거 있어요 꿈이나? 여기 음. 팔았으면 좋겠는데 비자가 아... 계속 안 돼서 그래요. 네. <웃음> 그래. 이거 제가 사실 그 영주권을 좀 줬으면 좋겠다는 그 청원도 제가 봤거든요. 그 링크를 좀 나눠드릴 테니까 좀 많이 청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네. 사장님들도 이렇게 뵀는데. 외국인 알바생인데도 불고하고 이렇게 너무 가족같이 잘 지내는 모습 보니까 음, 보기 좋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웃음> 네, 그러면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니, 나도 해야지 야, 아빠는 안해 Take care and be s a f 감사합니다 안녕 I've been waiting I've been hurting Cause I've been falling I need your help